오늘이 이제, 12번의 수업의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요. 이제 뭐, 이 시간에는 제가 뭐 따로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걸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수업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 역시 아직까지 제 채널들이 그다지 뭐, 이렇게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제 걸로 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수익 모델을 잡고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약간 뭐, 음, 어떤 자기만의 취미? 새로운 취미?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예전부터 생각은 하다가, 이제 이 얼굴 공개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 공개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부담이 돼서 못하고 있었다가,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건 뭐였냐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 강의를 시작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 올해 들어서 1월달에 저쪽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강의를 할때 거기서 이제 유튜브 강의는 아니고 쇼핑몰 강의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누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냐고 쇼핑몰 매출이 얼마냐고 근데 거의 개점기업이었거든요 대전기업이라고 말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부지런히 쇼핑몰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뭐 그다지 대하진 않지만 어쩌다 보니까 쇼핑몰 때문에 대출도 한 2천만원 받고 네, 지금 쇼핑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쇼핑몰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유튜브 수업을 하면서 다른 유튜브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쇼핑몰 수업을 듣는 분들이 저한테 선생님은 매출이 얼마나 세웠다 처럼 선생님은 유튜브 잘하세요? 유튜브 보고 있어서 얼마나 돼요? 이거 당연히 내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내가 구독자를 뭐, 뿅! 하고 천만 마면 늘릴 순 없으니까, 그럼 나도, 어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맘먹고 이제 시작하는 게 그거고, 지금 그 무명상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이나 썸네일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걸 거의 100% 그대로 지켜서 올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라도 하시면서 필요하시면 가끔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이렇게 도움이 좀 되실 거고, 당장은 이제 큰 변화가 없겠지만, 한올 가을쯤 돼서 이제 무명한 생명 한번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셔가지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구독자 수가 29명 이러면 이제 저는 사기꾼인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인 거거나. 그때 가서 그래도 구독자가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들어있으면,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네. 좀이 사람 한들 하면 이 정도는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 것 같습니다. 요거를 드릴게요. 어, 먼저. 네, 박세실리아. 상공. 상공. 상공. 네. 아, 개그, 아, 예, 박세실리아. 개근상입니다, 개근상. 예, 네. 개근상. 그 다음에, 장현숙 씨.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장경미 씨. 아, 예. 와, 케이스가 너무 <웃음> 이 케이스 <같네요>. <웃음> 케이스 <한 만>, <웃음> 한자, 케이스만 케이스만 한자, 한똑같아요 일단, 일단 케이스가 자 네?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요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 윤지현씨 예. <웃음>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그냥 제가 할줄 아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어서 남들한테 바, 남들이 봤을 때어 그래도 이런 것도 할줄 아냐 싶은 게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들을 어, 수 있는 게 없, 없, 없네요. 예. 네, 되고요 사실 한문 도장은 제가 많이 새겨봐서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박사실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글. 네, 한글이라서 되게 어렵 어, 한글이 사실은 한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한문은 팩이 많다 보니까 적당히, 적당히 너무 꽉 차요. 음. 근데 한글은 되게 공백. 허전하다 보면, 공백이 많다 보니까, 까딱하면 되게 허전해 보이거든요. 그래고민했다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에다가 박자를 조금맣게 넣고, 입을 거는. 그러면 이제 세실, 이에 음. 이렇게 넣었는데, 이 음. 그러면 네.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인자예요? 가운데가 박자예요. 박자예요? 예. 네. 아, 인자예요. 박자가, 네. 아, 박자가 네. 아, 조금해서잘안 보이시긴 하겠습니다. 안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올리,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릴 영상을 이렇게 놓고 보자면 도장 받으신 분들은 이거 찍어서 올리셔도 괜찮죠 이런 것들갖다가 적당히 찍어서 다른 사람 다 파줘야 되면 어떡해요? 네? 다른 사람 다 파줘야 되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도 왜 파줘요? 아니 그냥 올서 다른 네. 도 파다 놀를 어떡하냐고 돈 받고 파주면 되는 거죠 뭐. 저 어차피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면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못해요 이게 어, 무언가 내가 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빵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꾸준히 하시면 그 중에 무언가가 갑자기 빵 터지는 경우는 종종 생겨요 오히려 로또보다 훨씬 쉬워요 그렇게 따져보자면 블로그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블로그에다가 한 번씩 이 써놓은 것들이 나중에 가서 갑자기 조회수가 확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이에요 똑같은 강의를요 남자분들한테 할때 하고 요 여자분들한테 할때 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왜냐면 하 남자들은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남자들은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분석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강의를 할때 남자분들 제일 많이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몇편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꼭 물어봐요 하루에 한편씩 올리는 게 좋은가요? 이틀 한 번씩 올리는 게 좋은가요? 그거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요. 심지어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몇 시에 올려야 될까요? 그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자기 블로그, 자기 유튜브 통계를 보면서 몇, 몇 시쯤에 사람 많이 들어오는지 보면 자기가 알지. 그런 것들 갖다가 꼬막 따지는 게 남자분들이고요. 사실 여자분들은요, 대부분 무엇을, 뭐다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자분들 대체로 뭘 갖고 걱정하느냐 면뭘 올릴까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고요. 어떻게 올릴까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남자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어그 저번에 김미경 씨라고 아시죠? 그분하고 대도서관하고 김미경TV에서 그 둘이서 대담하는 거에 대한 영상 한번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대도서관이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은 여자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불리는 사실 어, 이런 여성 센터들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분들이 대상인 곳이잖아요. 음. 그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채널이 서비스다라고 얘는 얘기 하는데, 저도 사실 그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 사실은,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일 잘못된 표현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단녀, 뭐 경력단절 여성 이렇게 쓰는데, 어, 나라마다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놓고 경력단절이라고 표현한는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경력단절 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잘 살던 사람이 갑 무인도에 매년 떨어져 혼자 살다가 돌아왔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떨어져 살고 있다거나 떨어져 살고 있다가 다시 그 무인도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표현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 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을 테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어 이런 센터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정도 같은 이런 평균적인 상황이신 분들 특히 이제 가장 이 문제 가지고 고민 을 되게 많이 하시는 연령대가 어떠냐면 30대 초중반 이상의 그 과정주부들이고 아이가 있는 분들 그래서 음. 아이가 이제 혼자 도도 어느정도는 다 가능한 그래서 중간중간 짬짬이 시간을 낼수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들 가지세요 사실은요 근데 어 중요한 건 뭐냐면, 보는 사람들도 그분들이 제일 많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블로그는요, 정말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죠. 가지고, 뭐, 가족들끼리 뭐,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찍어서 올리고, 어디 여행 가서 올리고, 남자들은 그런 거못 올려요. 남자들, 남자들 중에 이 블로그 잘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직업과 관련된 걸 올리는 사람들이고요. 여성분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걸 많이 올리시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는 거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게 훨씬 더 공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거 갖다 유튜브로다가 적용을 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되게 유리한 상황에 있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저는 이제 예전에 좀 책을 읽었던 것 중에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지나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지나사피엔스. 그게, 어, 독일인가? 하여튼 그쪽에 어느, 어느 나라의그 저거, 산부인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남자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이 그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아시죠 그것도 그 호모 대신에 진화라고 넣은 건데 진화가 뭐냐면 여성들을 일컫는 표현이래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왜그저거 있죠? 그 신원불상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남자는 존도라고 부르고 여자는 재인도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나라식으로다가 표현하는 게 진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화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그게 뭐냐면 인류의 발전에 온 어떤 그런지, 그런, 이제, 그, 진화론적으로 다 봤을 때, 왜 여성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까?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뭘 알, 생각했냐면, 왜 한, 또 한동안, 뭐 된장녀, 뭐, 김치녀, 뭐 이런 일이 되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진짜, 그, 여성을, 사실 욕먹는 여성이 대표주자들이었었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특성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특성들 때문에 남자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된책이저는 책이 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혹그 책이 아마 지금은 아마 품절됐을 거예요 아마 안 나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도서관 같은 데도 있을 수 있으면 빌려서 보셔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그거예요 뭐였냐면 어, 여자들은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되게 많고요 남자들은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되게 많잖아요 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원시시대 때 남자들은 사냥을 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떠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옆에 사람하고 수다 떨고 있으면 호랑이 가서 물어 죽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의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게 되게 강하고요 여자들은 그 상황에서 뭐라느냐면 불하게 남아서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내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이 연령대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누군가한테서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앉아가지고 수그마니 앉아가지고 너네 뭐, 집엔 뭐하니 뭐 어쩌니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생존에 더 유리한 거죠 각자.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남들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에 익숙하고 남자들은 이제 명령체계에 익숙한 그래서 여자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그놈은 그, 그, 그 고등학교 선배가 뭔데 이렇게 쩔쩔매 그러니까 음, 남자들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라고 물론 오래된얘기긴 합니다만 고등학교 때 선배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되게 말을 잘 듣게 돼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현대사회는 현대사회는 과거처럼 남자들의 어떤 수직적인 문화보다는 그 여자들의 특성이 수평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쪽이 훨씬 더잘 먹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걸같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올리실 때도 누군가한테 무언가 많은 걸 주겠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 채널에서 남들한테 정말 많은 걸 알려줄 거야 그러면 사실 못 해요 왜냐면요 하다보면 요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아는게 훨씬 많은 사람들더많거든 그렇죠? 제가 사실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할때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예요? 잘 먹히기는 무명강사보다는 뭐 유명강사, 성공한 강사가 훨씬 더잘 먹히겠죠 근데 그걸 왜 못했냐면 일단 제가 성공한거고 유명한 강사가 아니거든 저 사실 한때는요 예전에 한참 강의 한참 많이 할 때는요 제가 어딜 못 갔는지 아세요? 대학로하고 코엑스도못 갔었어요 돌아다니면 저희가, 아,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래요 <웃음> 대학로는, 돌아다니면, 이제 나이 좀 어린 친구들 많잖아요. 그때 이제 대학 간에 살참 많이 할 테니까. 일주일에 학생들을 500명씩 만났었어요. 이 학교 간고저 학교 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로 돌아다니면 최 나한테 배우는 학, 대학생들인 거고요. 코엑스 같은 데는 가면 이제 전시회 때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의도 IT 쪽을 했었으니까. 심지어 어떠냐 면 돌아다니 다 가면 구경하는 사람들 관람객들도 내한테 배운 학생들인데 부스에 앉아갖고앉아아갖고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도 내한테 배운 학생이야 그래서 애엄마랑 데이트할 때도 연애하 데이트할 때도 그두 군데 못 갔었어요 다니다 보면 데이트 못 하겠는 거야 <웃음> <웃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제일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했을 때가 거의 한 천명 한800 몇십 명 정도 되는 앞에서 강의를 해봤었고 그랬는데 저보다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길거리만 아니면 거의 연예인급으로도 유명한 사람 많고.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그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으면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최근에 한 10년 넘게 제가 무명강사로서 쫄쫄이 되게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차라리 그얘기를하면할게 많겠다. 사실 무명강사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어, 남들한테 뭔가 정보를 줄수 있는 컨셉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 유명하고 설민석 같은 사람이 역사 강의를 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먹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다 얘기하면 그럼 너처럼 하면 쫄딱 망한 문명상사 되는 거야 이 소리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생존기라고 하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라기보다는 전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목도 이렇게 정한 거고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많은 정보를 준다라기 보다는 그냥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유튜브는 뭐 강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건 오늘로다 끝이 나지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몇개 만들어 놨죠 첫 번째는 그 카카오톡 단, 단톡방, 세모방 그 다음에 카페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수강이 끝나고 나면 회원 등급을 조절을 해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강의를 들어서 못 보게 막아야 되는데 안 하고 이으내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이후에 다 하는 다른 강의들도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다만 그분들의 강의하는 게시판에다가 막 글을 남기시면 예, 예, 안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딱 나가시는데 그 강의용 게시판은 이번에 제가 쓰라고 말씀드렸던 거, 수강 후기 남기시는 거 그게 이제 그 게시판 쓸수 있는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부터 거기 보면 회원 공간이 자유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거기다 남기시면 제가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한자 뜻을 못 찾았어요. 예? 한자 뜻을 못 찾았어요. 어떤 한자요? 뭐 신청문. 아, 아, 아, 신청 문... 신청 문... 아 그걸 제가 알려 드려야 되겠구나. <웃음> 이, 이거는요, 이분 거는 아니요, 다 다르게 다해데리 신청문 묘향에서 생긴 건 뭐냐면, 신청문, 신청문 묘향이거든요. 묘예요? 아니 네, 묘, 묘. 왜, 나는 이, 오묘하다 할때묘자아요 이게 느낄게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맑으니, 어, 오묘한 향기가 생긴다라는 묘자예요? 뜻이고요. 예 네, 묘.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입척해진이라고 쓴 거거든요. 어, 입이 설립자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진리를 추구한다, 이 진리를 펼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 아, 이거는 회사 후서라고 부건데요 이거는 그 노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해석이 좀 다른데, 원래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흰 바탕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석을 했었대요, 지금까지는. 근데, 어, 최근에 해석하는 다른 방법이 뭐냐면, 그 노노, 논, 이, 노노 no, no. 그러니까 공자 시절에는 빈 백지가 없었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흰 바탕 제일 마지막에 흰색 물감으로 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바뀐 해석은 뭐냐면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모든 일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해요. 어떤 뜻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아 이거 금단꽃이 이건 뭐냐면 어. 검은고 소리가 맑으니, 뭐, 그한개 취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네, 되게 좀, 이런 뜻고요 이거는, 아, 도리성애라고 쓴 건데요. 도리성애는 무슨 뜻이냐면, 도리성애고 이거는, 수천 다주 알겠습니다. 도리성애는 뭐냐면, 원래는 그게 도리불원 하자성애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복숭아나무하고 오얏나무는 수다스럽게 떠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가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닌다, 뭐, 그 아래 자연의 길을 난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 다 줄여서 도리 성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차작주는, 사실은 아까 여기다 보였던 잎 입차계진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거거든요. 수차작주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장을 새길 때는 꼭양패다가 별도로 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 싶은 글귀들 새겨드리는데 사실몇개 하고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한 때만 한 번만 하지 못하고요. 제가 나름대로 괜찮다 싶은 이제 글귀들을 지금 모아놓는 게한한사오0 한 개쯤 돼요. 그래그 중에서 괜찮은 이렇게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막 고민해 가지고 뽑아낸 건 아니고요. 네. <웃음> 네. 설마 제가 그렇게까지 편하게 하겠습니까. 네. <웃음> 괜히 이렇게 흉내는 거죠. 네. 어쨌든 어, 일단 뭐 마무리는 이렇게 지으면 될것 같고 일단 요거 촬영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출하신 얘기들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음, 이 수업을 참 들으신 거에 대한 후, 후기를, <웃음> 네, 후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자, 카메라를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처음에 좀 저는 되게 그큰 포부를 갖고 왔던 것 같은데, 중간에 네. 조금 제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처음에 하나 올리고 지금 아직도 못 올리고 있는데 하나 밖에 못 올리셨어요? 네. 네 근데 조회수는꽤 나왔더라고요 음, 몇건 정도 나왔어요 지금 한 750? 오! 오 많이 나왔네 오, 그 하나가 네. <웃음> 근데 이제 자꾸 수업을 들을수록 더 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네. 뭔가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자막도 넣고 뭐도 더 잘하고 싶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더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음음음.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백개로 올려보자면 음. 네, 저도 좀 방향을 소음을, 좀 바꿔서 네, 네. 네, 끝나고 났으니까 부디 부디 그렇게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음. 그래서 꾸준하게 좀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튜브에 워낙 정보들이 많으니까 필요한 거 검색만 하면은 유튜브 뭐, 프로그램도 다 배울 수 있고 하는데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차를 다 음, 못했어요 음, 음, 음. 그 키워드를 알아야 검색할 거에요 네, 네, 네.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내용 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시니까 앞으로 혼자 공부할 때도 검색하면서 할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나쁜 <웃음> 얘기 하셔도 돼요 네.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맞아요. 아, 지금 음. 도움 혜택을 진짜 많이 봤는데요 네. 서명하올때 구독자가 30명, 이제 음. 오늘 416명. 오 진짜요? 아 엄청 늘르셨네 박수기가 아 어, 아 박수, 박수 쳐야돼요. 빨리 박수 쳐주세요. 다 예. 음. 강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신 덕분입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웃음> 아, 저는 이렇게, 이렇게 조각조각 있었던 정보들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이게 큰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제일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렇게 경험에서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시는 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는데 사실 많이 지금 못 올리고 있는 형편이라 좋은 장비도 사셨으니까 많이 올리셔야죠 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라우 저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웃음>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됐었어요. 네네. 이제 성진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저작품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됐고 또뭐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거창하게 뭘 하려고 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음. 거창하게 하지 않고 단순한 것부터 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꾸준히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네. 네. 저는 유튜브 크레이 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음. 찍는 것도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몰라서 못하고 있었는데 저기한국에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게전이 강의 에서 한국에서 한조에서 한국에서 요국에서자국에서한국에에서 인도네시아 아그서요국에서 한국에서 한제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선생님 내 주시는 숙제를 다잘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제 이제는 좀 하실 수 하나씩. 있겠어요? 응. 100개부터 응. 아무부 100개부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응?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 하셔야 돼요. <웃음> 그런 게 어디 있어다 하셔야 돼요. 네, 생님 그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저희한테 많은 정보를 네.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이건 너무 일반인데. <웃음> <웃음> <웃음> 네. 그다음. <웃음> 아,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거 뭐 듣기만 많이 들었지 이렇게 와서 실제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뭐 앞으로 많이 올리게 되던 말던간에 경험해 본말도는 게... 안되는데? 아, 네. <웃음> 근데 경험해 본게 되게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걸 통해서 제가 애들하고도 되게 얘기를 할것들 음, 음. 생기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아서 음. 아마도 계속 하지 않을까 좋은 취미가 될것 음,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잘 아, 좋은 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네. <웃음> 어, 소통이 다양한 방편으로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SNS 중에서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음. 이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저는 전체적인 윤곽을 좀 한번 이제 배우러 거든요 예. 실행하거나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음. 음. 아 이게 참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요구가 되고 음. 생각한 것보다. 어렵네. <웃음> 간단하게 해갖고 둘러서 봤던데서 예. 그야말로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간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예.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하고 세상을 음. 어떻게 조우시킬 건가. 대한 고민을 고민 많이 숙제 거리가 많이 생기셨네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그럼 마지막. 네. 일성실한 학생이라서 절벽 지각 조퇴가 너무 많아서 예. 좀 아쉽긴 했는데 제가 이 수업 도장을 못 떼서 아쉽네요. <웃음> <웃음> 제가 수업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돼서 너무 좋아서. 예. 다시 재수강을 해서 다시 이번에는 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 네. 그러세요. 재수강. 재수강까지, <웃음> 예.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재수강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웃음> 재수강 금액 올랐어요, 15만 원으로. 아, 그전에는 금액이 달랐어요? 12만 원이었는데. 아, 3만 원 올랐네? 인기가 아, 어우, 감사합니다. <웃음> 오르면 제 강사로도 좀 모르나? 모르겠네요. <웃음>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다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전부 다 각자 이제 사실 여기 강의를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것 중에 이 강의뿐만이 아니고 모든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는 분들은 각자 다 자기만의 그 목표 또는 이제 그 강의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그 기대치를 비슷하게 맞추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특히나 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자격증 강의나 어떤 특정한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강의들이 있죠 자격증, 입시 그런 쪽은 이탈률이 되게 적어요 왜 그러냐면 목표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그 자격증만 따면 돼요 그리고 어떤 입시가 목적인 사람들은 입시에서 합격하기만 하면 모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입시 학원들 중에는 학생들 투들겹 해가지고 문제되는 학원들도 간혹 생기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인데, <웃음> 이런 류의 강의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 자기개발 쪽에 가까운 강의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배우고 영상을 올리는 걸 배우지만, 그걸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환경? 자기의 상황을 갖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든가, 이런 자기개발 쪽에 조금 더 가미된 쪽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실 우리도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꽉 찼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절, 그 눈높이가 안 맞춰지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남아 계신 분들은 어쨌든 저랑 같이 이 수업에 대한 기대치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아진 거고 그리고 이제 좋든 싫든 어쨌든 끝까지 오신 거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일단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거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라 거대하게 부담을 갖는 순간 사실은 반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뭔가를 할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일단 제가 제일 못 하는 게 뭐냐면 어 마감 날짜 정해 놓고 하는 걸 제가 되게 못 해요. 언제까지뭐할 거야. 그래서 제가 뭘못 하느냐면 어 자격증을 되게 못 따요. 궁금하다가 짜증이 나면못 하겠는 거야. 그때까지 뭐한다는게 그거 못 하는데 그 대신에 잘하는 게뭘 잘하느냐면 그냥 어제 하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하던 거 내일 하면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편지 쓰던 게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2,700, 800통 썼는데 예, 네,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어제 쓴거 오늘 쓰고 그러다가 몸 아파서 못 쓰면 며칠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상태 괜찮아서 지 쓰고 뭐못 생기면 또못쓰고이러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써왔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쓴책쓴그 그 편지 양을 전부 다 단행본으로다가 계산을 해봤어요. 몇 번이나 나올지. 한 20번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게, 서점에서 보는, 흔히 보는 책 두께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 로 나오더라고요. 길게 쓰긴 했죠. 근데, 사실은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제 한거 오늘, 별,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이크붙잡고 얘기하고,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보면서, 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란대함수합니다 우리 인하고 이게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집에서도 처음에는 사실 가족들한테 보이는게 되게 쪽팔린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서 방문꽃걸어잠고 하는데 방음이 별로 안되니까 밖에서 들리면 또 어머니가 제집 뭐하니? 뭐이러고 그래." 러거다고 <웃음> 해요 딸내미 말에 의하면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 알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가 방문꽃걸어잠구 안에서 문자 중얼중얼 떠들면 아유 저희가 또뭐 하나보다 아시니까 지금은 이제 집에서 편하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또뭘 못했냐면 그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거, 셀카들 고 다니면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딘지 이거 되게 못하겠더라고. 지금도 는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여기 오면서는 한 번도 브이로그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양재동에 있는 서초여성님께서 가보니까 이거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무명한 생중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성경점 가면서 는두 개인가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혼자서 찍으면서 가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편 찍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기에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100편 올리는 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편 올라갔으니까 대략 11편 올리는데 지금 한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개월만 지나면 대략 한 110편 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처럼 올리게 된다고 친다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장기적인 계획에서 절대 당장 신경 쓰지 않, 쓰시지 지 않으 않아야 되는 게첫 번째가 뭐냐면 구독자 수안 늘어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댓글 같은 거안 달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영상을 찍으실 때는 나 혼자 독백을 하는 거지만 내 앞에 한 관중, 관객이 한 천명 만명쯤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요 어 제가 강의 처음 할때 이게 잘안 돼서 연습했던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때 우리 딸내미가 네살 때, 다섯 살때 딸내미 앞에 앉혀놓고 딸 앞에서 강의했었어요 제 강의에 새로 시작하는 강의 첫 번째 강의 수강생은 무조건 제 딸내미였어요 딸내미한테 야, 선생님 일로 와봐, 어, 여기 앉아 앞으로. 아빠 또 강의할 거야? 이러고 앉아 그리고 또어 그래, 앉아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먹을 거 잔뜩 놔주고 이 애를 보면서 어, 한그 뒤에 이제 수강생들이 제 막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1시간짜리 강의를 하려면요. 제가 어떤 식이냐면 1시간짜리 강의를 할게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일단 막워드로 타이핑을 해요. 원고를 쭉 타이핑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일단. 그 다음에 그걸 천천히 읽어. 녹음을 하면서 천천히 읽다 보면 발음이 꼬이거나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제어권 해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다 읽고 나면 그게 어떤 때는 한 시간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모자라기도 해요. 모자라면더 끌고 오면 되는 거고 넘어가면 잘라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 해서 녹음한 거로 다가 일단 1시간 분량을 맞춰요 내 강의 시간 분량을 맞춘 다음에 그걸 가지고 원고를 다시 써요 그걸 들으면서 다시 써요 그러면 그쯤 되면 이게 타이핑하고 녹음하고 타이핑하고 녹음하고를 적어도 한 서너 번은 해야 되거든요 서너 번쯤 하고 나면 내가 강의 시간 딱 맞춰서 원고가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원고 딱 타이핑하고 나면요 뭐가 되느냐면 그걸 안 봐도 그만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면 원고를 일단 딸내미 머리 위쪽에다가 붙여 놓고요 벽에다가 그 상태에서 딸내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이렇게 쭉 붙이는거죠 여자장이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딸내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또 녹음을 해요 그때 만일에 제가 이런 장비가 있었고 지금처럼 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아마 찍어서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고 어쨌든 녹음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녹음된 거만 있으면 녹음된 거 하고 벽에 붙여 놨던던 종이만 있으면 강의는 다 끝나요 전 그렇게 강의했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유튜브 촬영을 해서 영상 올리고 싶은데 말이 꼬이고 발음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방법도 응. 써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도 되느냐 면 이런 과정을 다 찍어서 그거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될수 있는 응. 그럼 뭐냐면 이런 거죠 만일에 이제 이번에는 뭐 강의 주제가 뭐 어떤 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야 되고 강의하는 영상을 찍어요 근데 그 찍는 과정에서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해 녹음하는 것, 만드는 것까지 다 찍는 거야 전체를 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실제 강의하는 거나 15분 정도 영상짜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 그쵸 그걸 갖다가 올리는 게 그럼 사실은 그 영상 한 편을 위해서 미한 메이킹 영상이 넘치는데 메이킹 영상 그게 적어도 5편 이상 나올걸요 그게 더 재밌어요 어, 지금 이제 여기서 어쨌든 가장 성공한 상황이시죠 네, 네. 저도 반갑네요 네. 아마 이 정도 시, 지금은 지금 한한 한 3개월 만에 한 400명 이상이 늘어난 거네요 그죠? 응. 그러면 이상태로 가자면 올 가을쯤에는 충분히 1000명 넘기실 수 있을 것같아요자 응.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강조하고 끝낼게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한 번도 경험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수익 모델이 가능한 1000명과 4000시간이 되고 나면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또뭐 유튜브에 구글에서 뭐 운다 어쩐다 하잖아요 그게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 에드센스 신청하셨어요? 응. 뭐 승인 받으셨어요? 어, 아니, 아니, 승인만, 아니, 거기 아직 그게 안 됐다고, 네. 기다리라 천명 안 됐다고.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에드센스. 그러니까요. 거기 그렇게 써요? 에드센스 승인은 그거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건, 그건, 어쨌든 나중에라도 신청을 해놓으시면, 예, 신청을 해놓으셨으면, 이제 좀, 아, 그 말이 나와. 천명, 사천시간 안 됐다고 메시지가 나와요? 어, 예, 예. 네, 그러면 그거는 에센스 인난거예요 승인 난거고. 예상 수익이 계잘나와요아 예, 그러면은 맞아요. 그럼 된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시면 내용 1 0 0명이 넘고 4000시간 넘어서 수익이 100달러를 넘기는 순간 이제 거기에서 엽서가 날라보니까 빠르면 올 겨울 전에 올해 안에 받으시겠네. 네. 그렇죠 올해 안에 <웃음> 받으시면 아 제거 보여드릴걸 그랬다 갖고와서 이만은 엽서, 그 엽서 예, 받으시면 필이 우편으로 실제 우편으로 와요. 와요. 종이 엽서가 와요. 그그 그 엽서가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요 그 엽서 인증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되게 저는 사실 엽서 인증을 할적이안 되는 게 저는 유튜버하고 상관없이 먼저 받아버려가지고 그냥 블로그 때문에 받아가지고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와요 그거 받은 게첫 번째 그걸 딱 받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아 이제부터는 유튜브에서 돈을 벌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실버 버튼 받는 목표를 네. 10만 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달리시고 그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두만비 적고 하셔도 될정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기는 보니까 한 주쯤 쉬게 해줄 줄 알았더니 다음 주에 바로 개강이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바로 개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은 장소에서 는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과 또 네.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드리지만 빠르면, 아니다, 마감 시간 정해드려야겠다. 월요일까지 그 후기를 올려주세요. 네. 후기를 올려주시고. 예? 네? 강의 계시다. 거기서 자기소개 올리신 데다가. 그리고 제가 딱 봐서 후기 쓰신 분들 중에 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한 분을 딱 골라서 제가 쪽지 드릴게요. 저한테 주소하고 이런 을보내주면 그분은 도장을 파서 우편으로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웃음> 한 분, 딱한분 골라서. 여기, 네, 그러니까 여기 도장 받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네, 제가 쪽지로다가 그 뭐야 성함 한 분하고 이제 물어볼 테니까 보내주세요 제가 도장을 파서 그분은 네, 우편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네.